진짜 신기하다. 어, 저... 와, 대박! 대박이다. 바람과 천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. 왔습니다. <웃음> 역시 저는 단한 번도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. 아무리 술을 먹고 해도 일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비행기를 탑니다. 이렇게 제가 프로 정신이 강해요, 응. 여러분.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짠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<웃음> 우리 둘다 각자 3시간씩 자고 모였어요. 오늘의 컨텐츠, 구준표 인생사보기 <웃음>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, 오늘은 무조건 탈수 있어요. 3시간. 제가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, 그래서 그래. 너무 졸린 거예요. 수치. 헬기 타고 나서 뭐하지? 하는데, 놀 수? 어? <웃음> 가기로 했어요 <웃음> 제주도와서 노을숲에서잠금이다자 <웃음>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성산 일충을봉 보고 한라산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 거예요 헬기를 타고 저 장독대들은 뭐지? <웃음> 어, 맛있겠다 김치 <웃음> 저 장독대들 보세요 맛있겠죠? 제주도가 오그동안경 네, 없었잖아요 본런게이타하려면한몇분 정도의 마가 어떻게 되나요? 저면한시 가고 싶 o d good, good, good, good, good, good, g o o 가 good, good, good, good, g 도 o d good, good, good, g 헬리콥터 저거 뭐야. 저거 엄청 커. 나이스 저거. 위에 돌아다니는 프로라러지 프로펠러? 어. 아니 아니 프로펠러 저아 프로펠러 맞나? 아 귀여워. 아니 얘네도 신기한가 봐. <웃음> 보고 있어. 오늘 제주도에 와서 헬기 타고 제주도 순회 돌기 한번 했는데 어떠셨어요? 유진 씨? 어찌니콩 씨? 다음, 다음에는 저 문자를 빼고 아니, <웃음> <할 수가 웃음> <웃음> 타다가 있어요. 보니까 기장님이 문자를 빼고 탈수 있다고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문자를 빼고 한번 타 보는 걸로. 그러면은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. <웃음> 안녕. A few moments later. 다 끝난 줄 알았죠?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? <웃음> 아니 오늘 진짜 원래 헬기만 타고 딱 가려고 했는데 이제 대표님이 제주도까지 왔는데 헬기만 타고 딱 가기 좀 그러니까 말이나 요트나 아니면 잠수함이나 이렇게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타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안 타본 반 잠수함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다가 오늘 장판이에요 장털. 장판. 진짜 이럴 때딱 다이빙 해야 되거든요 나 살아났어 나 살아났어 너무 신기해 좋은가봐 우 <목소리> <오>,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더먼 바다를 나가야 돼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봐 네 <목소리> 우와 신발 벗기 대박 대박이다 다음엔 여기서 먹방을 해야겠다 멀미나실 위로 올라오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 t 다씨 보이세요? 진짜 예쁘다아 대박. 토라로방 있어. 그래. 아, 귀여워.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배 멀미 참으면서 밥 먹기. <웃음> 근데 이게 진정한 잠수함이나 핵이나다 쉽게 탈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진짜 럭키. 여기 있어. 많다. 우와 보이세요? 우와 역시 나는 바다가 너무 좋아. 아, 좋다. 와 물이 진짜 깨끗해. 바람과 천만 있으면 어쨌든 갈수 있어.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. 어제오늘 1박 2일로 구준표 인생 살아보기 대성공! <웃음> 구준표 인생 성공!